그래서 저를 보고 뉴욕 무대에 꼭 세우고 싶다 헤드의 존 카메론 미에 공연을 하자는 거예요 자기 콘서트에 어, 제 쇼를 보거나 그리고 특히 영화를 보고 저를 마주한 관객들은 왈칵 눈물을 쏟더라고요 2007년도에 음, 처음으로 뮤지컬 데뷔를 했고 어, 그때 동키쇼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그 작품은 섹스피어의 그한여름밤의 꿈을 현대버전 그러니까 클럽 버전으로 이제 각색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는데 그 뮤지컬 원작자가 그 뉴욕에서 이제 초연을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저를 보고 어, 뉴욕 무대에 꼭 세우고 싶다 아 한국에 저런 배우가 있구나 이제 그 연출자가 깨악 하고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근데 이제 어, 나를 데려갈 거면 다른 배우도 데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의 삽질로 이제 어, 그것이 무산되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좀더 진취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를 악물고 제 발로 뉴욕에 갔을 텐데 그때 못간 것이 이제 저의 그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꼬박 12년, 12년이 걸렸고 마침 스톤홀 항쟁 50주년 공연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뉴욕 라마마시어터라는 극장은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어, 그 전설의 배우들이 섰던 정말 그전위적인 실험적인 무대의 메카 어, 그런 곳에서 그리고 한국은 스톤홀 항쟁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데는 역사가 짧아서 이 스톤홀 항쟁만큼은 우리 것이다 해서 어, 50년 하면 반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뉴욕 공연을 갈 때, 비자를 받으러 갈 때, 그 대사관에 마저도 그 레인보우 깃발이 펄럭이고, 뉴욕 공연에 도착했을 때, 2019년도 6월에, 한달 내내 그 뉴욕의 도지 전체가 뭐이 시멘트 바닥부터, 카페, 식당, 공연장, 그 어디에도 다 레인보우 깃발이 펄럭이고, 정말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그 스톤 황쟁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다 찾아와서 공연을 보고 2019년도 2월 그한 달은 정말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였고 그 공연 후에 헤드위의 존카메론 미첼이 밥을 먹고 있는데 써든니 공연을 하자는 거예요. 잘 콘서트에 어, 공연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고, 근데 어, 라마마 시어터에서 공연을 했을 때 대부분의 대, 어, 배우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고, 저는 이제 그 비자가 딱한달 짜리였는데, 한달그 스톤을 항쟁을 난 누리겠다고 이제 그 버틴 거죠. 근데 티켓이 제가 3일, 30날 출국 날이었고, 헤드윅게 공연이 27, 28, 29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그 공연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다 어떤 각본에 짜진 것처럼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라마마 시어터에서 공연을 했고, 그리고 하염없이 뉴욕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야한 옷을 스커트만 입고, 원피스만 입고, 한달 내내 그 뉴욕 시내를 누비고, 정말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저는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엄청난 그 자유 속에서, 그 마지막 장, 헤드윅, 그, t 오리진 r i g i 그, 투어 콘서트에도, 그리고 헤드윅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저의 또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우상과 함께 나란히, 그리고 타운홀이라는 또 다른 아 한국으로 치자면 어떤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곳에 또 제가 무대에 섰고, 그래서 정말 그한 달을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보내고 음 30일날, 6월 30일날 기국을 하였다는 아름다운 전설같은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인 말을 한다면 조금 거창한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나는 말은 욕창의 구더기를 꺼내서 그것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것 그야말로 내 인생은 애완덩어리 상처 덩어리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내 안에서 하염없이 살아 숨쉰다. 나는 계속해서 그 구더기 같은 상처들을 가지고 변태를 거쳐 나비가 되어간다. 어, 전에는 털난 물고기라고 저를 지칭했었는데요. 그것마저도 어 나를 너무 미화시킨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나를 구더기라고 스스로 조금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그런 구더기가 음, 무대에 올라가면 나비가 된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결국엔 음, 음. 부정에서 긍정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지만 뒤돌아서면 고달프고 하루에 행복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아름답지만 뒤돌아서면 비극적인 시간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감히 지금 나는 행복하다고 라 말을 할수 없을 것 같고 이번 파리에서도 드랙쇼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쇼를 보거나 그리고 특히 영화를 보고 저를 마주한 관객들은 왈칵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미 시스터즈 결혼식에서 공연을 재밌게 했는데 음 그걸 보고 또 사람들이 울고 그래서 아 뭐지?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공연 또 영화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음, 제 안에 뭔가 어떤 그런 애완들이 하염없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어떤 행위를 할 때나 영화를 봤을 때 여실이 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아닐까? 음, 그 애완을 전달하는 힘이 저에게 있지 않나? 아름다움은 구덕이다. 기이하고 아주 낯선 것. 어,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음, 그런 것이고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예쁜 여성의 여배우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는 없고 보도 듣도 못한 정말 털난 물고기 모어? 털난 구더기? 모어만이 가진 알수 없는 그런 모호한 것한 단어로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생경맞은 아름다움, 욕망의 모호하고 어쩌면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일 것 같아요 아티스트는 암나 되는 게 아니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쓰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저처럼 음, 움직임을 만들어서 행위하는 사람이 아티스트지 조카들이 오면 나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 시골에 조카들을 택하든지 나를 택해라 이쌍꺼트라! 왜 애를 쓰지 않는 것이야!